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죄인된 인간이 죄를 멈출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어,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후에 계속해서 이곳저곳으로 이주하면서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는 중에 시간이 흘러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태어나게 되지요. 그들이 장성해서 각자의 직업을 갖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후 가인과 아벨은 자기들이 얻은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드리고 난 후부터가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가인은 굉장히 속으로 화가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내가 뭐 정성이 부족했나 이런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가 그는 그 분을 결국 살키, 삭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계획합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아벨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인은 철저하게 계획을 짭니다 아벨을 적당한 이유로 들로 불러내서 그곳에서 돌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범죄가 계획된 것이냐 아니면 우발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형벌이 다른데요 가인은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를 실행한 것이지요 광야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지만 가인은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받겠지 아무도 내 계획을 알수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경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묻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은 대답을 합니다 통명스럽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인간이 가지는 세 가지 속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 첫째가 신을 혹은 하나님을 복점 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의지로 제사를 드린 것은 인간의 자유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제사를 받고 받지 않은 것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간이 그게 잘 됐다 못됐다 를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내 제사가 응답되지 않았냐는 것이죠. 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 왜안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생각합니다.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꼭 받으셔야 했다라고 넘겨집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독점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왜안 받느냐 내가 하면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야지 왜안 움직여주느냐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제사를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늘 하나님께 완벽히 내 편을 들어달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째로는요 가인은 형제 사랑보다 자기의 힘이 있음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 사랑보다 약육강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지요 강한 사람이 대장을 하는 거야 강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는 거야 너를 대신해서 내가 제사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형제 사랑 내지는 형제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아주 고대에는 더 형제간에, 인간간에, 우리 공동체간에 서로를 돕고 협력을 해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놈이 다 대접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내 맘대로 할수 있지. 그러니까 형제애보다 힘센 놈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는요. 가인은 동생의 생명을 거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특별히 창세기의 하나님은 강조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해 생명을 거두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생명을 거둘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인의 동생 사례에 나타난 의미가 세 가지 표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을 했다라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구약성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을 했나 나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에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합해서 혹은 세상의 딸들을 취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들은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며 그들은 강한 전사였다. 그들을 가리켜 내피림이라고하지요 이들은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또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결정을 내리면 남들이 다 따라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소수의 집단으로 하여금 나머지 집단을 통솔하고 이끌도록 하게 된것이지요그 과정에서 폭력을 쓰고 억압을 쓰며 인간의 아주 나쁜 전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심해졌는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이 여러 아내를 두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적으로 문란했다라는 것이지요. 족장 하나가 나머지 여자를 다 두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족장의 말에 따라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폭력도 불사했습니다. 억압도 불사했습니다. 자기들의 말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비극을 일으키게 된 것이지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보기를 꺼려하셨습니다. 보기 싫다라고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놓아 두면 안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물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노아를 선택해서 그 중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전부 말살 시키면 안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십니다 무려 120년 동안 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노아의 의로운 행동 바른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노아를 비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4 0주야에 비가 내리고 땅으로부터 물이 솟아나면서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은 너무 괴로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물에 빠져 신음하고 중어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에 안쓰럽고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홍수 이후에 다시는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신의 문으로 들어가는 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벨탑 이야기에서 보면 인간이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와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간이 탑을 쌓고 거대한 건축물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또 인간이 만든 기술로 하늘까지 올라가는 높은 탑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배치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들은 자기들이 건축물을 만들고 또 자기들이 습득한 기술로 새로운 세계를 이어갑니다. 하늘뜻까지도 거부할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이 바벨탑 이야기는 고대의 건축물, 건축과 또 중앙집권이라는 두 가지 큰 대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탑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기들의 문명과 자기들의 거대한 건축기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연합한 세상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면 하나님 세계는 필요 없다고 라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면 은 인간이 위치가 더 높아 갈 거고 인간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더 확장을 할 것이며 그런 세상이 오면 정말 신이 필요 없는 세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뻐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려고 하시고 이들의 언어를 흩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은 이루어지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인간들이 만든 새로운 종교, 인간들이 만든 새로운 문명, 인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적 단일체 제국 이런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시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과 의무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벨탑 사건 내용입니다. 자, 이제 내용의 요약을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으로부터 추방을 당한 후에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 했었는데 인간은 그렇게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신과 똑같아질 수 있을까? 혹은 신보다 더 위대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신이 제시한 것보다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수 있을까 에 대한 것으로 무게중심을 더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모습은 정말 죄로 달려가는 개인 죄로 달려가는 공동체 죄로 확장된 제국 이런 식으로 번져 갑니다 인간의 모습에 타락한 그런 것이 더 가면 갈수록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멈출 수 없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인간의 죄성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깝고 어둡지만 하나님은 그냥 또 이렇게 마무리 하시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여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